보연행원품 봉독하겠습니다. 청구업진언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오방내외안이제신진언나무사만다무타나몸도로도로짐이사바나무사만다무타나몸도로도로짐이사바나무사만다무타나몸도로도로짐이사바개경계무상심심미묘법백천만겁난중아 문견득수지원의열의진실을 개법장진어우말하나말하다우말하나말하다우말하나말하다보현행원품. 25연 보살 마살 칭찬 열에 승공덕이고제부살급선재연 선남자 열에 공덕가상시방일체제 불경 불가설불가설불찰 극미진수급상속연설불가궁진 야교성치차 공덕무능수 10종광대 행원하등위 1 1자예 경제불의자 칭찬 열에 3자 광수공양 사자 참회업장 5자 수위공덕 6자 청정법륜 7자 청불유세 8자 상수불악구장 순중생 10자 보계외양 선재백원 대성은하예경내지외양보현보살구선재현선남자원예경재불자소유진법계어공개시방삼세일체불찰극미진수재불세조나이보현행활렸고기심신해여대목전시리청정신어이업상수예경일일불석의연불가설불가설불찰극미진수신 1. 신별래불가설불가설불찰 극미진수불어 공개진 아래 내진 이어공개불가진구 하차의 경무유공진 여신 내지 중생계진 중생업진 중생본내진 아래 내진 이중생계 내지 번대무유진구 하차의 경무유공진 염령상속무유간단 신어이연무유피연부처선남자원칭찬열애자소유진법계어 공개 시방삼세일체 찰토 소유국미 1. 진중계유 일체 세계 극미진수벌일일부속개유 19살 해외 위요와 당시 일이 심심승해 현전지 경각이 출가 변제 천념이며 설근이에 설근 출무진 음성의 일일 음성 출일체 연사에. 찬양 찬탄 일체 열의 제 공덕계 국미래재 상속부단 진어법계 무불주변 여시여 공개 진중생계 진중생업 진중생본내진 아찬내진 이어공개 내지, 내지, 이어 내지 본내무유진구 아차 찬탄 무유궁진 염염상속무유간단 신어이연무유 피연부차 선남자 원광수 공양자 소유진법계 여공계 시방 삼세 일체 불찰 극미진중 일일가유일체 세계 극미진수불 일일 불소 종종 보살 해외위요 아이보 연행 원력국 기심신의 현전지견, 시일상묘제공양구의공양 소위 화운 많은 천은하군 천산계운전이복은 전종종양 도양 소양 마량여시 등운일일양여수미산학연종종등 소등유등 재양유등 1일등조여수미산 1일등유여대수이여시등제공양구상위공양 선남자 재공양, 중법공양, 최소위 어설 수행, 공양, 이익, 중생공양, 섭수, 중생공양, 대중생고공양, 군수성근공양 불사부, 살업공양, 분리, 불리심공양 선남자 여전공양, 무량공덕, 비법공양, 일념공덕 백분불급일, 천분불급일, 백총구지날유타분 가라분, 삼분, 수분, 유분, 우반이 사타불역불급일, 아이고, 이제열의 존중법구이 어설 수행, 출생제불고약제보 살행복공양, 직직 성취공양열애 수행시진공양고차광대최승공양 허공개진중생계진중생업진중생본내진 아궁내진이 아궁괴내집본 내불가진 고아차공양영무유진 염령상속무유간단 신어이염무유비염부차선남자원참재업장자보살자녀마어가고무식업중요탐진치발신구이작제억업무량무변약차하고유체상자진어공개불능용수아금실이청정삼업변어법계극미진찰일체제불보살중정성심참해유을부조항주정계일체공덕여시여공개진중생계진중생업진중생본 내진 아참 내진 이어공개 내지 중생본 내, 내 중생, 불가진구 아차참에 무유공진 염령 상속무유간단 신어이염 무유 비엄부차 선남자 원수이 공덕자 소유진 법계 어공계 시방삼세 일체물 찰금미진수제불 열해중초발 신위일체지 군수복지 불석신명경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 불찰금미진수 거일를갑중사 불가설 불가설 불찰금미진수 두목수족 여실체 난행고행 원만종종 바람일묵증 입종 종보살지지 성취재불무상보리 급반을반분보살이 소유성근하게 수위 급피시방일체세계육지사생일체종류 소유공덕내지일진하게 수위 시방삼세일체성문급벽재불유학무학소유공덕하게 수위일체보살소수무량난행고행지구무상정등보리 광대공덕가계 수위, 광대 수위 여시오공계진중생계진중생업진중생본내지나차수위무유긍집념념상속무유간단신어이염무유 피연부차 선남자원 청전법륜자 소유 진법개어 공개시방 3세일체불찰 극미진중 1일 가교불가설불가설불찰 극미진수 광대불찰 1일 찰중염념류불가설불가설불찰 극미진수 일체재불성등정각일체부설해외위요이하실이신구협정종방편은근권청전모법륜여시여공개진중생개진중생업진중생못내진아상권청일체재불정전법륜무유공제념령상속무유간단신여이업무유피엄부차선남자원정불주세자소유진법개어공개시방삼세일체불찰극미진수재불열애장욕시열반열반자급제부설성문영강유왕무왕내지일체재선지식 아실 권청, 마기, 별반, 경어, 일체, 불찰, 극미, 진수, 거위, 욕, 일학, 일체, 중생, 여시, 여공, 개진, 중생, 계진 중생, 업진, 중생, 본, 내진, 아차, 권청, 무유, 긍진, 염령, 상속, 무유, 간단, 신, 어, 위험, 무유, 피염, 부차, 선남, 자원, 상수, 불학, 자, 여차, 사바, 세계, 비로, 자, 나, 열애, 종초, 발신, 정진, 불태, 이, 불가설, 불가설, 신명, 위, 보시, 박피, 위지, 속골, 리필, 자열, 리목 서사, 경정, 적요 수미, 위증, 복고 불석, 신명, 하왕, 왕위, 성읍, 시락 궁전 원림 밀체 소유 급여 종종 난행 고행 내지 수아 성대 불리 시종종 신통 기종종 변화 현종종 불신 저종종 중의 혹처 일체 제대 보살 중의 도량 혹처 성문 급벽 집을 중의 도량 혹처 전륜 서황 수황 곤속 중의 도량 혹처 찰리 급바람 문장 자고 사 중의 도량 내지 혹처 찰령 팔부 임비인 등 중의 도량 처여 시종종 중의 이원 만음 열애 내진 수기 요욕 성숙 중생 내지 시연 이버 열반 여시 일체 악의 수학여 금세준비로 잔아여시진법개어 공개시방 3세 일체불찰 소유진중 일체어의 개혁여 시여 염염중 악의 수학여 시여 공개진중생계진중생업진중생본내진 아차수왕무유긍진염염상성무유간단신어이연무유피연부차선남자원항숭중생자위진법개어 공개시방찰의 소유중생종종차별소인한생태생습생화생호교의여 지수화풍이생주자호교의공급제외공급제 무기, 생주자, 종종 생류, 종종 색신, 종종 형상 종종 상모, 종종 수량, 종종 종류, 종종 명호, 종종 심성, 종종 지견, 종종 요고, 종종 의행, 종종 위의, 종종 의복, 종종 음식, 저, 종종 존영 취락, 성업궁전, 내지 일체, 천령팔부 임빙 등무족이조 사족다 종류, 생무생류, 상무, 상비우, 상비무, 상여시 등료악게 어피 수순 이전, 종종 승사, 종종 공양, 여경부모여 봉사장, 급바라 내지 열애 등무유의, 어제 병고 위장량이 여실도자 시이정로 암야중 위작광명 어빈궁자 영득복장 보살여시 평등료 이길체중생 아이고 보살량령 수순중생 주기수순공양제불 야거중생 존중승사 주기 존중승사여래 양령중생생환 이자증령일체여래환이 아이고 재불여래 이대비신이 위 최고인어중생 이기대비 이너대비생보리심 인보리심 성등정각 비여광야사적지중유대 수환약근 독수지여파가실계 무법 생사광야, 보리수왕역 부여시 일체 중생, 이위수군, 재불보살, 이위와가 이대비수요육 중생, 증능성취, 재불보살, 지혜와가 이고약재보살, 이대비수요육 중생, 증능성취,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 시고, 보리소거 양무 중생, 양무중생, 일체보살, 종불능성, 무상정각, 선남자여, 차이응여시에 이어 중생, 심평등고, 증능성취, 원만대비 대비신수중생고, 증능성취, 공양열애 보살, 시수순중생어공개진중생계진중생업진중생못내진아차수순무유공진염령상속무유간단신어이염무유피연부차선남자엄복의 회양자 종초회배내지수순소유공덕개실회양진법계어공개일체중생원령중생상대갈락무죄병고욕행학법개실불성소수선학계속성취관패일체죄약취문개신인천열반정로약재중생인기적집제아곡고소감일체국중고가하게대수 영피중생실대개탈구경성치무상보리보살여시소수해양호공계진중생계진중생업진중생본내진아차외양무유군진염령성속무유간단신어이염무유피염선남자시위보살마살십종대원구조원반약재보살어차대원수순지입증능성숙일체중생증능수순안욕달아삼약삼보리증능성반보염보살재행원해시고선남자여차이응여시지야유선남자선녀인 이만 시방 무량 무병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 수 일체 세계 상묘 칠보 급제 인천 최승한락 보시 소 일체 세계 소유 중생 공양이 소 일체 세계 재불 보살 경이 소 불찰 극미진 수겁 상속부단 소득공동 약부유인 문차원왕일 경호의 소유공덕비정공덕 백분불급일 천분불급일 내지 우반이사탑불 역불급일 혹부유인 이심신심어차대원 수지 독송 내지서사 일사국의 속능재멸오무간호 소유세간 심신등명 중종권의 내지, 심신, 중종, 내지 불찰극미진수 일체학과계 득소재 일체마군야차나찰약급반다약비사사약부다등의멸담역제약귀신계시원리혹시발신친군수오시고약 인송차원자 행어세간무여장의여공중을주로운혜재불보살지소칭찬일체인천계흥예경일체중생실릉공양차선남자선등인심원만보현소유공동불구당여보현보살 속득성 취미묘색신구 삼십이 대장부상약생인천소재지처상고승종실릉파계일체학지실릉원리일체하고실릉재복일체외도실릉예탈일체번뇌여사자왕재복근수감수일체중생공양우부신인명종시최우찰라일체재근실계산계일체친속실계사리일체위세실계퇴실보상대신궁성내외상막원순진보복장여실체무부상수유차원앙불상사리여일체신도기 전일 찰 나중 식등왕생극 낙세계 도의집 겨나 미타벨문 수사리 보살 보염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 등 차재보살 색상단원 공덕구족 소공이요 기인자연 생연화중몽 불수기 득수기 경험우수 백천만억 나유타거 포호 시방 불가설 불가설 세계이지예력 수중생심 이위익 불구당자보리 도량 항복마군 성등정가 정모병륜능력 능력, 불찰극 미진수 세계중생 발보리 심수기 근성교화 성숙 내지지 너미레거패광냉 일체중생, 선남자, 비재중생, 양문, 약신, 차대, 원앙, 수지, 독성, 광위, 인설, 소유, 공덕, 재불, 세존, 여무지, 자시고, 여등문차, 원앙, 막생, 은양, 응당, 대수, 수의 능동, 동의, 능송, 송의, 능지, 내지, 서사, 광위, 인설, 시재, 인등, 어, 일염증 소유, 행원, 개득, 성취, 소액, 복취, 무량, 무변능, 어, 번내, 대고해 중, 발재중생, 연기, 출리, 개득, 광생, 아미, 탑을, 극락, 세계, 이시, 보염, 살 마, 살, 욕, 중, 선, 차, 이, 보건, 시방, 이, 설계연 소유시방세계중삼세일체인사자아이청정신어일체별례진무여 보현행원위실력보현일체여례전일신부연찰진신일일별례찰진불 어일징중진수불각처보살중해중무진법계진여견심신예불계충만 각일체음성에보칠묘진묘원사진어미래일체거참불심심공덕해 이죄체승묘화만기약도양급상계여시최승장엄구아이공양제열례 최승 최승을 의복 재 승량 마량 소양 여등초 이를 개어 묘고 치아 실 공양 재열 에 아이 광대 승의 심심 신 일체 삼 세불 시리 보현 행 원력 보병 공양 재열 에하 속소 조제 하고 개음무시 탐진 치중시어 이지 소생 일체 아금개 참해 시방 일체 재 중생 이 승유 와금무악 일체 열에여 보살 소유 공덕 개 수의 시방 소유 세간등 최초 성취 보 리자 아금일 체계 건청 전어 무상 묘 법륜 재불약욕 시열. 반아실지성위권청유원구주찰진겁일락일체재중생소유예창공양복청불주세전범련수위참회재성근회양중생급불도하수일체열의약수습보연엄만행공양과거제열의급여연재시방불미래일체천인사일체의욕의원만화원보수삼세약속특성취대보리소유시방일체찰광대청정묘장엄중회의이요제열의 실제보리수왕화 지방 소유재 중생원리 우한 상할라 획득 심심정 법리 멸제번내 진무여 아위보리 수행시 일취 취중성 숙명 상득출가 수정계 무금무파무철루 철룡야 차구반단 내지 여녀비인등 소유 일체 중생어 시리재 음이설법 군수청정 바라멸항불망실보리심멸제 장구무유여 일체묘행개성취 어제 호법금마경 세간도중득에 탈유여 연합을 착수여 겨일월 부주공 실제 일체 악도고 등여 일체 군생랑여 시경어 찰진겁 시방이 강무진 하상수순재중생 친어 미래 일체가 항수보연 광대행원 만무상대부리 소유여와 동행자어 일체 초동집회 신구엽 계동등 일체 행원 동수학 소유이가 선지식위하연시보연행상원여와 동집회여와 어 상생완이심 원상명견제열의 급제불자중이여 어피계응 광대공 진미래건무피염원지제불 미묘법 광연 일체 보리행 구경 청정보연도 진미래곡 상수습 아오 일체제유증 소수복지 양모진 정해방 편급의탈 획재무진 공덕장 일진 중유진 수차리를 찬유 난사 보리를 불처 중해중 악연 양연 보리행 보진 시방 제차례 이들 모단삼세 불의 급여 극도의 아변 수행 경급해 일체열의어 청정이런 구증 음성의 수재 중생의효 의미를 유불변제 삼세일체제 레어피무진어내항전위치묘법륜아심지력보능입아능심이범일에진일최겁일염삼세 소유 일최겁위일염제하게입어일염경삼세 소유 일체인사자역상이불경계중여완에탈급이려어일모단극미준출연삼세장엄찰시방진찰재모단아게심이비염정소유미례조세등성도전법오근유구경불사시열반하게왕에이친근속질주변신통 보문변입 대승력 지행보수 공동력 위신보부대자력 편정장엄 승복력 무착무의 지혜력 정해방 편재 위력 본능적 지 뿌리력. 청정일체선업력 최멸일체번내력 항복일체재마령 원만보현재행력 본능엄정재찰의 탈일체중생의 선능분별재법해능심심입지에 본능청정재행의 원만일체재원의 친근공양재불의 수행무건경겁해 삼세일체재열의 최승보리 재행원악의 공양 원만수위보현행오불이 일체열의 유장자 비명호활보현종아금 무양재성근원재지행실동피 원신구 부의 양, 청정, 재행, 찰토, 역, 부연, 여시, 지에 후, 보연, 언하, 여피, 계동 등, 아위, 변정, 보연, 행, 문수사리, 재대원, 만피, 사업, 진무여, 미래, 제거, 박무관, 아소, 수행, 무유량, 획득, 무량, 제공, 더, 안주, 무량, 재행, 중요, 달, 일체, 신통력, 문수사리, 용맹지, 보연, 해행, 역, 부연, 아금, 외양, 재성 근, 수피, 일체, 상수학, 삼세제불, 소칭탄 여시, 최승제, 대원, 아금, 외양제, 성금, 위득 보현, 수승행. 원하, 임용, 명종 시, 신제 일체, 제장애 명견, 비불, 라미타, 직등, 왕생, 안락찰. 아기, 왕생, 비구기, 현전, 성취, 차대원, 일체, 원만 진무역, 이악 일체, 중생계. 비불, 중외, 암, 청정, 아시어, 승년, 나생 진도, 열의 무량, 광, 현전, 수와 보리기. 몽피, 열의 수기, 화, 신무, 수, 백구지, 지력, 광대, 변, 시, 방, 보리, 일체, 중생계. 내지여공 세계진 중생급어헌내진 여시일체무진 시야원 구경학무진 시방소유무변찰 창엄중보공열의 최승알락시천인 경일체찰미진겁약기노차승원항일경어이능생신구승보리심가랑획승공덕과업피즉상원리학지식영리일체제약도속현열의 무량광초차보현 최승원 차인선득승수면 차인설레인중생차인불구당성취여피보현 보살행 방성 유무 지혜력 소조 그가 고무간 송차 보현대 원앙 일렴 속질 개소멸 족성 종류 그병생 상호지혜 암원만 제마 외도 불능 최감이 삼계 소음공 소개 보리대 수왕 좌이 양복 제마중 성등 정각 전범륜 보리 일체 제암식 야긴 어차 보현운 독성수지 급변설 과보유불 능증지 결성 획승 보리도 야긴 송차 보현운 나솔 소분지 성근 일념 일체 실계원 성취 중생 정정원. 사차보현수승행무변승보계외양보원지믹재중생소광무량광불찰이5연보살마살어열의전설차보현광대원앙청정계이선재동자요강무량일체보살계대완이열의차는선재선재이시세존열의성자보살마살현설여시불가사이에탈경계승법문시문수사리보살리위상수제대보살급소성수육천비구미륵보살리위상수일곱일체제대 보살 무그 보현보살 이위상수 일생 보처주관정의 제대보살 급여시방종종세계보래집회 일체 차례 극미진수 제보살 마살중대지사립을마무건년등 이위상수 제대 성문병제인천일체세주 천룡야차곤달바 수라가로라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 일체대중문불소설계대환이 신수봉행 보현행원품 고연보살멸죄진한 지바닥 비니바다 고소바다 카에 카에 지바닥 비니바다 고소바다 카에 카에 지바닥 비니바다 고소바다 카에 카에 거룩하고 희유하신 청정행왕불 대행보현부살님. 불기 2500년 년 음력 월일에 거주하는 생입니다. 거룩한 10대 행원을 바라신 대행보현부살님. 미래제가 다하도록 보현부살님께 몸과 마음 다 바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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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행왕불 대행 보현보살님보현보살님의 10대 행원 잘 받들어 실천하여 미래생 언젠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나아가 부처님께 수기받아 성불하는 인연 맺어주시길 발언합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5개와 13개를 잘 지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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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보연 보살, 보연 보살, 보연. 보살, 보현 보살, 보현 보살, 보현 보살, 보현 보살, 보현 보살. 잘 <목소리> 오연보 I'll be your n d e 보연 보상 보살, 보 보살, 보연 보살, 보얀 보살, 보 보살, 보얀 보살, 보 보살, 보연 보살, 보연 보살, 보살 보살 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 보현 부연 보살, 보현, 보살, 보현, 보살, 보현, 보살, 보현, 보살. 바람일다 시줄겨 눈계공도 일최고에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시격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 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무안이비설신의무색성향미초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제 내지 무노사형 무노사진무고진별도 무지형 무득이 무소득고 불이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신무가에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구경열 삼세제부를바냐바라밀다고득간육타라삼약삼보리 오지바냐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는 제일최고진실부로 오설바냐바라밀다주, 즉설주얼,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승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승아제무지사바아제아제 아제 제바라 제바라 승하제 모지사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